보고. 과연 뭘까요? 안 좋은 일은 운이 좋게 다 피해가겠고 좋은 일은 노력하지 않아도 다가올 것이다 와우! <웃음> 올해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좀 드는데 너무 좋고요 또안 좋은 일은 운이 좋게 또 피해간다고 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, 새해도 다같이 좋은 일들 많이 있길 바라겠습니다. 저의 활동도 많이 지켜봐주시고 관심 있게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